난 오늘 진짜를 발견했다 이름 M1 맥북 에어 13인치 8코어 CPU 7코어 GPU 램 8기가 저장용량 256기가 가격 129만원 우아하다 이게 나한테 맞는 물건인가 진짜 소문대로 좋을까 참을 수 없어서 그냥 구입 성능이 부족하거나 떨어지면 당근 마켓에 던진다 한달 사용 후 내린 결론 인생템 발견 지금부터 리뷰 시작 주로 하는 일, 코딩, 웹서핑 영화, 블로그, 유튜브, 영상편집, 아무거나 다한다 아무리 그래도 코딩할 때는 좋은 거 써야지. 어없다 이미 충분히 좋다. 그 어떤 것보다도 최고의 성능을 자랑한다. 와, 아, 진짜 좋다. 100만원대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이거야. 이거야. 이건... 다음 장점, 발열 관리가 너무 잘 된다. 아무리 무거운 앱을 돌려도 맥북이 뜨거워지는 일은 없다. 나도안 뜨겁다 M1 맥북은 조용하다 발열 관리가 훌륭하기 때문에 팬이 돌일이 적다 무엇보다도 맥북 에어는 기본적으로 팬이 없기 때문에 시끄러울 수가 없다 팬이 없지만 발열 관리도 훌륭하다 괴물이다 다음 장점 배터리 시간 말도 안 되게 길어졌다 <웃음> 어이가 없어서 눈물이 난다. 당연히 얼마나 무거운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왜 울고 그래 그렇지만 확실한 건 인텔 맥북 간 에이... 게임이 되지 않는 4시간 동안 코딩했는데 20%밖에 못 썼다 집앞 카페 갈 때는 충전기를 챙길 필요가 없다 배터리 이용시간 한마디로 혁신적이다 다음 장점 M1 맥북에서는 아이패드 앱 사용이 가능하다 아이패드 영상 편집 툴 루마 퓨전 가능 간단한 사진 편집 앱 가능 심지어 성경 의 카피플 성경 가능 아이패드의 웬만한 앱들은 다 가능하다 당연히 인텔 맥북은 안 된다 내돈내돈 내돈 가져가세요 감사합니다 말도 안 된다 이 정도면 인텔 맥북 따돌리기 수준이다 자주 묻는 질문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데 뭐 업그레이드 하면 돼요? 다, 다, 인램 당연히 램 사이즈는 클수록 좋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다 최적화가 너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하나를 업그레이드 해야 된다면 s s d 사이즈를 늘리는 게 좋다 에이 맥북 있는데 뭐하러 넘어가냐? 인텔도 충분해 인텔 맥북 중고시장에 빨리 던져버리고 당장 바꿔라 뜸들이다가 똥값 뗀다 추천 맥에 입문하고 싶은 분들 간단히 영상 만들고 싶은 분들 유튜브 시작하고 싶은 분들 실외에서 작업 많은 분들 카페에서 맥북 쓰고 싶은 분들 인텔 맥북 프로 13인치 작업하는데 특별히 문제 없었던 분들 애플을 사랑하는 분들 맥이 좋은 분들 그냥 갖고 싶은 분들 아무나 다 살아